제가 골목식당 백종원씨 한참 올라가 있는 분한테 가성비가 중요하다. 근데 내 생각은 틀리다. 이 얘기를 꺼내면 은 환경식처럼 계정 파괴되지 않을까. 아니면 은 각종 비난들을다 받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목식당 보면은 백종원 씨가 가성비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하시길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가성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가성비를 따지기 전에 가성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힘든 상황입니다 월세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요즘에 굉장히 인건비에 대해서 말 많죠 각종 세금들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세금 다 때려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줘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신비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는 누구나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원가 낮출 수 있습니다 원가 낮추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신비는 그만큼 특이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끼 때우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그냥 한끼 때우자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이왕 먹을 거면 맛있는 거 아니면 이왕 먹을 거면 몸에 좋은 거 벌써. 저희 나라 수, 사람들은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가성비를 하자면은 월세 낮출 수 없잖아요 인건비 낮출 수 없잖아요 그럼 뭘 낮춰야 될까요? 원재료를 낮춰야 됩니다 원재료 비용에서 많이 낮춘다고 해도 얼마 못 내립니다 왜냐? 유통단계에서 마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통단계에서 마진율을 최대한 줄인다고 칩시다 고기로 예를 따져보자고요 3만원짜리 고기가 있고 마진율 낮추려고 2만8천원짜리 고기를 써요 그러면 맛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유토행 단계에서 뭐 다, 나름대로 방법을 다르게 해서 낮출 수는 있습니다 원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원가를 낮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원가 낮추는 비용에서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가를 줄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장사하냐에 따라서 가신비를 잡았을 때 그때 장사가 잘되고 못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 박리담에 좋습니다. 예전에 고기 무한 리필집 엄청 많았죠. 고기 막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집들이 지금 싹다 없어졌어요. 무한 리필 집이. 그리고 또좀 전에 저희 직원이 바로 앞에 커피숍들이 있는데 건너가 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뽑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애를 잡아놓고 야 너는 왜 추운데 건너가서까지 이제 스타벅스를 먹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왜 비싼 거 먹냐 내가 혼낼까봐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 대표님 저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퀄리티 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못번다고 먹는 거 아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못번다고 브랜드 없는 것만 입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돈이 비싸더라도 나한테 좋은 거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비싼 거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장사를 왜 하죠?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왜 하는 왜 합니까? 여기서 팩트죠 남는 게 없는데 왜 장사를 해요? 할 필요가 없지. 매덕식 투자해서 내 인건비 벌자고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매덕식 투자해서 내 인건비만 나오면 내가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그냥 직장생활하지. <목소리> 백종원 씨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노년동 먹자 골목에서 장사를 했죠. 근데 사실 가성비는 좋았어요. 왜냐? 쌈밥도 뭐 7천 원, 8천 원요 수준에 팔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요 월세가 비싸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가성비만으로는 여기서 살아나올 수 없었, 없었겠다 남는 게 있으면 뺐을까요? 장사가 잘 되는데 잘 되는 가게를 뺐을까요? 제가 좀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장사잘 되고 있는데 뺄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되고 있으면 은 그만큼 이득이 있는데 뭐하러 빼요? 그 더군다나 본점을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어, 뭐, 다른데 투자한다 그러는데, 다른데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달되는 가게를 뺄 수는 없겠죠. 골목식당 회기동 편을 보면서, 그, 그쪽 사장이, 한달 내내 이래가지고 35만원 벌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백종원 씨가 그 집에 가서, 어, 피자, 가격 좋다. 안 남는데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하루, 한달 내내 고생해갖고, 남친를낳는데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가성비 가성비 좋습니다 박리담이로막 엄청 몰려 엄청 몰렸을 때 많이 팔아 가지고 한 달에 내 인건비 뽑았어요 뭐하러 장사합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딱 따졌을 때 저는 그 장사 안 합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매닥 들여 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한 달에 내 인건비 벌어 장사할 이유가 없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사장인데 돈 많이 벌어 이게 꿈이지 않습니까? 나 사장인데 인건비 벌어 이건 아니죠 자, 제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유명해져서 손님이 확몰렸어요 그때뿐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밥 먹을 때밥 먹고 술 먹을 때술 먹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와서 대기를 하고 끊임없이 와서 줄을 서 있어도 그 먹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자, 술 먹으러, 아침부터 술 먹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 확 몰리죠? 저녁시간 때, 저녁시간 확 몰리죠? 식당하면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 시간 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먹으러 오는 시간 타임. 그때만 분비고, 나머지는 쉬는 타임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서, 사람들이 몰려서, 끊임없이 힘들게 팔았을 때, 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가성비로만 해서 언제까지 그런 집을 될까요? 이거 좀 의문점이 좀 들죠?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가신비를 느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장사지 않을까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분명히 가성비를 내세울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그쪽 장소에 갔을 때는 이 가성비로 장사를 하면 된다 이런 장소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단 그런 장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군데 없습니다 어, 그런 지역도 어, 서울에는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성비만 내서 오면 은 특색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아 자영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백조원씨 프랜차이즈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수익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수익이 얼마나 날까?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서울에 지금 메인 상권에서 백종원씨 가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백종원씨 얘기하면 은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하고 싶더라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꼭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다른 자영업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 꺼낸 건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제 얘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